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어... 이게 유닉스 마스터 D3 84,000원이라고 나오던데요 84,000원 응. 이게 화이트 한정판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인터넷에 많이 팔던데 화이트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예요 그니까 실제로 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 음. 실제로 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왜 가장 많이 쓰냐면 어 약한 바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거는 JMW 제가 왜 아까 그 유닉스 드라이기를 제일 선호하냐면 그 약, 제일 센 바람은 똑같아요 사실 그 다음에 이게 중간, 중간 바람 아, 이게 중간이 이거구나. 제일 큰 거는 어, 자, 봐봐.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정도 중간 바람으로 해볼까? 센 바람은 솔직히 그 세기는 비슷해요 두 개가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제일 센 바람 그 다음에 이게 보면 3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한개더 내리면 이 정도. 차이가 많이 나죠? 방금 JMW 걸로 다시. 해볼게요. JMW는 이제 강, 중, 약 이렇게 했고, 저거는 강, 중, 중, 약, 약 이렇게 있거든요? 이거 j m w 거두 개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<웃음> 개인적으로 둘다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JMW는 몸통이 금방 좀 색이 바래졌고 어이 마스터디는 몇 개월 쓰니까 여기 부분이 많이 빠졌네 차라리 이것도 똑같이 흰색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게감은 그 유닉스 께더 가벼워요 이 제가 유닉스 걸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어쨌든 그 다음에 찬바람 뜨거운 바람 여기 나와요 찬바람 빨간 색깔 파란 색깔 LED 이렇게 이렇센 바람은 똑같은데 제일 약한 바람이 유닉스에서 나와. 그러니까 그리고 디자이너분들은 분명히 아마 체감을 할 거예요. 제일 약한 바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. 어, 어 일반 펌을 젖은 상태로. 있는 그대로 큐티클 날리지 않고 그냥 말릴 때그 다음에 남자 분들 스타일링 할때 모양 그대로 구역구역 조금씩 나눠서 스프레이 뿌리고 드라이기로 고정시킬 때 그럴 때좀 제일 약한 바람이 필요한데 의외로 그렇게 바람을 미풍으로 제일 약하게 나오는 드라이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혹시 유닉스 말고 또 그렇게 되는 제품 있으면 또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간지나는 이 블랙 마스터 D3 유닉스 건데 요거 제거 아니에요 요거는 같이 일하는 같이 일하는 인턴 분 거라서 뭐 딱히 뭐할 말은 제가 인턴 분거잘안 쓰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게 근데 미묘한데 성능이랑 그런 건 똑같아 어. 블랙이 좀더 간지가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무광이에요, 무광. 근데 저는 <웃음> 개인적으로 드라이기를 화이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. 어. 검정도 멋있어요. 여기는 검정 크롬으로 돼 있고. 검정도 간지 나는데 일단 아쉬운 건 제게 아니라는 거. 그다음에 단점도 있어요. 단점, 장단점이 있어요. 그이 유닉스 마스터디 드라이기 선이 회색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JMW 선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닉스 드라이기 선이 조금 짧아요 더 이렇게 보면 밑에 바닥에 꼬인 거 보이죠 그러면 미세하게 JMW가 약간 더 길다라는 게 느껴지죠 어. 이게 은근히 또 일할 때 불편해요 어. 한끗 차이인데, 아, 손님 왔다 갔다 하다가, 진짜 한뭐 10cm, 15cm만 좀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부족할 때, 좀 짜증날 때 있잖아요. 그러니까, 다 좋은데, 손 길이가 좀 부족하고, 그 다음에,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이 손이 굉장히 잘 꼬여요. 잘 꼬이기도 하면서, 풀리지도 않아요, 잘. 어, 풀 때가 너무 힘들어요.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무난한 선이라서 무난한 선이라서 잘 풀리고 그냥 하는데 이 회색깔 선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덜 미끄럽고 잘 풀리지도 않아요 어. 유일한 단점 두개너이 자식 선이 좀 짧다는 거랑 그 다음에 줄이 잘 꼬이고 꼬인 다음에 잘안 풀어진다는 거자 어.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드라이기 선을 감을 때는 이렇게 감는데 이렇게 바로 당기지 말고 자 이렇게 여유 있게 딱 해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이 여유 있게 해 줘야지 여기 부분이 나중에 망가지지가 않아요. 항상 드라이기 감을 때는 여유 있게 감아서 이렇게 해서 빼주고